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하면서요 우리 카톡에 대해서 참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그 중에 여성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문율이 하나 있죠 남자에게는 장문의 카톡을 하지 마라 라는 게 있는데요 과연 그 말이 정말일까요? 남자에게 장문의 카톡을 하면 남자는 정말 질리고 싫어할까요? 여성분들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걸 남자들이 싫어하냐고 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남성분들이 그걸 싫다고 맞다고 그러니까 장문의 카톡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아마 내 주변에 있는 그 남성들도요. 사실은 어떤 여자에게 장문의 카톡을 받아 봤기 때문에 그때 그 기분을 나한테 알려준 걸 수도 있을 거예요. 정작 이렇게 나는요. 내 남자친구의 관계를 위해서 카톡에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정작 남자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내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게왜 남자들이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 내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경우는 보통 어떤 때일까요? 내가 남자친구를 요 장문의 카톡으로 칭찬해 줬을 때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질리지 않아요. 그리고 내가 장문의 카톡을 남자친구에게 보낼 때는요. 대부분 내가 화가 나거나 감정이 안 좋거나 내 감정 안 좋은 것들을 남자친구에게 설명하려고 할때 그렇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장문의 카톡 이퀄 남자 머릿속에는 요 여자의 서운함, 분노, 짜증이라고 생각이 될수 있겠죠. 그러니까 장문의 카톡이 오면 그 카톡을 보는 것 자체가 일단 두려워질 수 있는 걸 거고요. 그러니까 칭찬하는 말을 요 장문으로 보내면 그 장문의 카톡은 기분이 좋아요. 남자친구도 요 내가 칭찬하면서 남자를 멋있다고 라 하는 그런 장문의 카톡은 요 두고두고 몇 번씩은 볼 거예요. 기분이 좋아지니까요. 그러니까 내가 장문의 카톡을 사실은 좋은 쪽으로 활용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장문의 카톡을 요 좋은 말로 써주면 참 좋은 거고요 서운하고 불편한 마음을 장문의 카톡으로 보내는 게 신경 쓰이고 그게 나쁘다는 걸 충분히 안다면요 이제 다른 걸 하나 더 볼까요? 내가 장문의 카톡을 보내면 남자들은 좀 질린데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그거 신경 쓰면서 다른 거는 또 신경을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장문의 카톡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카톡이거든요 내 남자친구가 장문의 카톡을 싫어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예요 장시간 카톡을 하는 것을 내 남자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? 내 남자친구하고 카톡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건내 바램이고요 내 남자친구와 장시간 카톡을 하면요 내 남자친구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할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대한 리액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내 여자친구에게 혹시 불편한 기운을 주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장문의 카톡은 싫어한다고 알고 계신다면요 조금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장시간 카톡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 카톡을 마무리할 때도 요이 카톡이 언제 다시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비상사태로 만들어 놓는 거 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라는 깔끔한 느낌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상태로 마무리해주는 게 남자한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요 남자친구의 카톡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남자친구의 카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답장이 잘 오거든요 카톡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에게 장문의 카톡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오히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좋은 말은 요 장문의 카톡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장문의 카톡을 하는 것이 두렵다는 라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시간 카톡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을 남자들이 더 싫어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남자는요 나라는 사람에게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울릴지 모르는 카톡 소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하고 용건만 간단히 카톡하고요 카톡으로 마무리할 때는요 남자친구가 잘못한 게 없고 마음이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내가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카톡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